방편은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, 다른, 다양한 중생들 을 도와서 문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는 게 방편이에요. 안 되면 담을 넘어서라도 더 도와, 도와,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. 들어오라고.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를 이렇게 하면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당장에 자기한테 이로우니까 계속 그걸 방편이라고 속여서 취하고 있다. 그러면 그건 서로 업 짓는 거예요. 나중에 서로. 장님의 기란내라는 거죠. 서로 업만 짓게 되는. 요거 잘하셔야 돼서, 육, 유마고사 실력이 안 되면 이런 방편 쓰면 안 됩니다. 여기 나온 방편들도요. 뭐 그런 것만 와닿으실 거예요. 여기 보다가 그냥 다 재미없게 육바람을 잘해서 중생을 구제했던는 재미없고. 술집에 가서도 중생을 구제했더라면, 오, 요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냥, 그냥 가면 여러분은 구제해야 할또 다른 중생이 하나 느는 거지. 술집에. 보살이 늘어야 되잖아요. 보살은 요 술집에 들어가서 일단 자기가 안이 돌릴 정도 육발하면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. 일단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몰라 괜찮아. 아공 복공으로 술한 잔을 볼때도 음, 이것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군. 알딸딸한 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군.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거기서 뭔일 생기면 내가 기민하게 도와줄 수라도 있죠. 근데 같이 가서 의식 잃어버려놓고는 어, 역시 보살 돈 힘들구나 이러고 내일 또 술집으로 출근하고 출근 그러면 아주 이제 중독자가 하나 더 나오는 것뿐이죠 구제해야 할 중생이 하나 더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를 쓰레기 양을 계속 불리고 있는 격이 돼요 이게 보살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런다고 또 쓰레기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를 어떤 지금 현재 작용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 적어도 살렸으면 다 훌륭한 에너지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. 이게 보살 또 하려면요 그래서 왜 아공, 복공, 구공을 학당에서 지도하겠어요 저희 학당은 보살 만들어내는 보살 사관학교예요 오면 요세 가지만 정확히 터득하고 이 진리를 일상에서 쓸수 있는 기술 익히시면요 여러분 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보살입니다 방편력은 분명히 더 고단자가 부리는 게 맞지만 일상에서 여러분 역량에 맞는 방편을 부릴 수 있어요 다 방편 잘 부리니까 이제 칠지죠 근데 일상에서 여러분 역량에 맞는 방편은 또할수 있어요 충분히. 그래서 위기에 빠진 친구도 구해낼 수 있고, 뭐 내가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, 뭐 이런 방편을 쓸수 있습니다. 육바라밀로. 오로지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육바라밀에서 육바라밀의 의지에서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전문가 만드는 과정이에요. 그러려면 아공, 복공, 구공을 다 깨뚫고 있어야 돼요. 유마거사도 그거 잘해서 이 자리 간것 뿐입니다.